브랜디 페퍼 하이 키위새들 댓글 남겨 브랜디 기다려 와 서울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웃음> 너 여기 아본데가 아니잖아 어엄 이리 와 어머 <웃음> 엄마, 이거 웃긴다 어떻게 뭐, 뭐, 뭐, 알아서 처음 왔는데 어쩔 수 없어 가자 누가 이빨 써보래? 빨리 와 <웃음> <웃음> <웃음> 엄마 근데 다른 애들 있다 조심해 <웃음> 아, 어 귀여, 어, 응? 오잘 <웃음> <오>, 봐. <웃음>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왜 이렇게 잘 봐? <웃음> 되게 좀 귀엽다. <웃음> 아, 네. 다행히 통증은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런디는 10월에 달 병원에 가가지고 치아 엑스레이 찍고 발치를 하든 발치를 하든 뭘 하든 발치를 하든 뭘 하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종종 발치조차 안 하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래서 교수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대로 간 거는 이제 지인분이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스케줄이 로컬 치과가 더 길었어요 오래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브랜딩 치료 끝나고 하이도 한번 가기로 했어요 페퍼? 페퍼? 아이고자 哈哈哈 <laughs> 언니한테 엄마 차 타고 갈까? 어딜 가요? <웃음> 운동장 운동장 가가지고 키위새랑 놀아야지. 아이 혀가 그렇게 빠졌어요? 잠깐 <웃음> 감몇 개야 지금? <웃음> 오. <웃음> 아. 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각자 삑삑 하고 있으니까. 이영아. <웃음> 잡아줘요.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왜냐면 집에서는 맨날 뺏기거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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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고요 뭐야 여긴 또 어디야 그냥 출국날에 공항에서 검역해도 되는데 혹시 서류에 무슨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받는 거거든요 저는 전에 갔을 때는 공항에서 바로 받고 출국했는데 이번에는 검역소는 처음 와가지고 신기하네요 네, 네, 네. 검역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현지 가면은 솔직히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잘? 저도 궁금했는데 전산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굳이 안 본대요 근데 그래도 이거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이거 잘 갖고 다니면서 경찰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만 자를게요 조금만 자를거예요 하이 일로와보세요 일로와, 엎드리세요 손 주세요 손손 손 주세요 아이 손손 손. 그렇지 속도를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다이 아이는 정말 다잘 알아서 셀프케어 하시는구나 음. 자를 게 없으세요 며느리까지 다 갈려 계세요 그렇지 얼마나 유난을 떠느면그 정도로 열심히 뛰셨다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페파이로 올게요. 앞, 앞,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 손, 이쪽 손, 반대, 그렇지. 어? 지금? 손을 확 뺐어, 지금? 손. 볼게 에? 힘줘 자꾸 확인만 하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잘아 며느리는 좀 자르실게요 며느리는 좀 많이 굽어 계시는 건가 아예 안 갈리시네요 선생님은 며느리가 많이 자르겠습니다 어? 이만큼 우리앞 페퍼는 며느리도 아예 안 갈리는 스타일 어 깜빡 잊어놓 이거 어떻게 하거든요 그만해 <웃음> <웃음> 아 이거 해주 자, 이가 갖고 와. 옳지 거기다 놔. 야, 기다려. 됐어. 아니다. 갖고 나. 아싫 어. 아 어. <웃음> 왜. 어. 어. 어. 갖고 와야지. 없어떻 okay. okay. okay.